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들의 노하우,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를 잘 다루려면 뭔가 여우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여성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우짓은요, 남자를 꼬실 때 하는 짓이라고 볼수 있고요.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들은요, 그런 여우짓 없이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를 컨트롤하는데 조금 서툰 분들은 요 남자가 나한테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요 남자를 잘 다루는 분들은 요 처음부터 남자가 자꾸 나에게 뭔가 주게 만들거나 계속해서 나에게 줘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여성분들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것저것 다 주죠 헌신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볼까요? 그 희생들, 그 헌신들이 정말 남자가 원하는 걸 줬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막 주려고 노력했던 건 아니냐 이 말씀인데요.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남자가 알아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남자가 몰라주는데 나는 그동안 그런 노력을 수없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몰라주는 남자가 그냥 너무 서운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됐을 때 그런 마음들이 저 깊숙한 곳에 올라와서 마구 남자에게 상처를 주죠. 그래서 남자는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더 상처받게 됐고 이것이 악순환 되면서 남자를 더 심하게 공격하게 되죠. 입장을 바꿔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가 옷이 사고 싶었는데 남자가 밥을 사주면서 내가 밥 사줬어 라고 생색을 낸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밥 사달라고 했어? 옷 사달라고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자가 던진 말에 남자가 나는 옷은 못 사줬지만 내가 돈을 들여서 너에게 밥을 사줬잖아.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이가 없겠죠. 남녀관계에 이런 대립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줬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좀 못해도 내가 덜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마구 무언가 준비하고 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남자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알게 되면 오히려 부담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모든 걸다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자가 원하는 하나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때 수많은 선수들 중에 골을 넣는 선수만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골을 넣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골을 넣은 선수를 더잘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잘 다루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 남자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남자는 그것 때문에 여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여자에게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원하는 무언가가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해서 남자를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꼭 어떤 분들은 남자는 스킨십 말고 관심 있는 거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남자에게 은밀한 스킨십이 상당히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은밀한 스킨십은요 꼭내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남자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오히려 남자를 잠깐 꼬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은밀한 스킨십이 남자를 쥐었다 폈다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취준생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는요 회사에 입사하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회사에 입사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취준생은요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 쉬는 날과 복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복지와 휴식 이런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높은 연봉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면 높은 연봉도 필요 없고 쉬는 날이나 복지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내 정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겠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들은요 각 단계마다, 시기마다 남자가 원하는 니즈를 잘 판단해서 그때그때 그때 목표를 달성시켜주는 여자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로 사귀면서 은밀한 스킨십을 이미 가졌다면 그 은밀한 스킨십은 요 이제 더 이상 남자에게 큰 무기가 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걸 자꾸 무기삼아 남자에게 들이밀게 되면 여자 스스로만 자꾸 비참해지게 될 거고 남자를 원망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죠. 어? 내 남자가 제법 효자네 라는 걸 캐치했다면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내 매력을 어필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또그 남자는 그런 모습에 나에게 연연하게 됩니다. 내 남자친구가 친구관계를 정말 중요시하는구나 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에게 내 매력을 또 어필해서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나를 모두 좋은 여자로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다면 그 남자는 요 결국 또 나에게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밀한 스킨십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각 단계별로 남자에게 뭔가 매력을 어필해서 그 남자가 나에게 연연하게 만든다면 그 단계가 지날 때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점점 더 나에게 빠져들게 되죠. 모든 걸다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줄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모든 게 아니라 많은 걸 해주면서 그 중에 남자친구가 원하는 하나를 딱 빼놓게 된다면 그 성과는 요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핵심일 거예요. 왜 0이 아니라 마이너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몰라주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1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남자가 원하는 걸 못해주면 남자는 요 별로인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가지를 못해도 요딱한 가지 남자가 원하는 걸 해준다면 그 남자는 다른 건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는요 내가 10개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10개를 줘 라는 방식으로 남자를 다루지 않아요 난 하나만 줄게 그 대신 넌 나한테 모든 걸줘 라는 식으로 남자와 밀당을 하죠 남자에게 마구 퍼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인 연애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실컷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다 해주고 불려 같은 여자에게 남자친구를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남자를 탓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딱 하나만 제대로 던져주라는 거죠.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들은 요 현명한 여자죠. 요점 정리를 정말 잘하는 여자들이에요. 핵심 정리를 차근차근해서 그때그때 탁탁 터트려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내 남친을 위한 전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